웬만한 명사들은 다 동사자리에 올수 있다고 이제 설명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였냐면 그게 동사자리에 오면 어떤 뜻으로 활용되는지 좀 어려웠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그걸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설명드릴 거예요. 우선 Search라는 단어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보통 찾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조사하다, 검색하다, 탐색하다 등등이 있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찾다 라는 단어와 가장 친숙할 거예요. 이 search 라는 단어를 보면요. 그럼 보세요. I search your place. 이건 무슨 뜻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너의 집을 찾는다 라고 번역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건 그 의미가 아니고요. search 는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는 이런 느낌의 단어예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본다는 행위가 돼요. I search. 그러면 나는 찾는 행위를 한다이고요. I search your place는요. 너의 집을 뒤져본다예요. 그러면 찾는다라는 우리말로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어색한 거죠. 그래서 I search your place for the keys 하면 나는 니네 집을 뒤졌어. 열쇠를 찾으려고 이런 식으로 단어를 붙여서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요. 또 만약에 앞에서 봤던 찾는다라는 의미로 바꾸고 싶으면 뒤에 for를 붙이면 돼요. I searched for the keys. 나는 뒤져보는 행위를 했는데 그게 뭘 위한 거냐면 열쇠를 위한 게 되니까 열쇠를 찾는다라는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거고요. I searched for what I lost. 난 내가 잃어버린 걸 위해서 뒤져본 거니까 내가 잃어버린 걸 찾았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결국, 이렇게 동사의 의미로 단어가 쓰일 때 뒤에 어떤 말이 따라오는지 이해하고 문장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동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돼요. 그럼 예를 하나 더 볼까요? Explain. 뭐죠? 설명했다로 알고 있죠. 그래서 I explained you 그러면 보통의 한국 사람들이 요 나는 너에게 설명했다로 받아들이는데 explain은 설명하다는 맞지만 설명을 받는 대상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설명이 되어지는 대상이 와야 돼요. 그래서 I explained you 그러면 너를 설명했다는 거예요. 너에 대해서 설명했다는 거고 누구에게 그러면 우리 보스한테 너에 대해서 설명했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 문장 in order that he would hire you. 너 채용하라고 이런 식으로 문장을 이어나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직접 너에게 설명했어라고 말하고 싶으면 to를 앞에 붙이면 돼요. 그래서 I explained to you. 너한테 설명했었잖아가 되는 거죠. 또 하나 볼게요. remind 상기하다, 기억하다죠. 그러면 he reminds me는 뭘까요? 너를 기억해냈어 일까요? 아니에요. remind는요. 생각이 되어지는 대상. 즉 생각에 자극을 받은 사람이 와요. 그래서 he reminds me. 그러면 그는 나에게 생각나게 했어. of my dad. 우리 아빠를 하면서 of를 붙이면서 그 생각나는 대상을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고요. 또 because of his job. 그 사람의 일 때문에 라면서 또 문장인 사를 이렇게 붙여 나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즉 중간에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는 동사를 공부할 때 사전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때 한국말로 무슨 뜻이지만 찾는 게 아니라 뒤에 어떤 종류의 단어가 따라오는지까지 같이 공부하면 조금 더 볼게요. prepared. 준비하다죠. 그런데 i prepared for the exam이랑 i prepared the exam이랑 같은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나 시험 준비하고 있어 라고 말할 때 시험 공부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1번 일까요 2번 일까요 I prepared for the exam 이 맞아요 I prepared the exam 은요 시험 진짜 시험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시험을 누가 준비하는 거죠 선생님이 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내거나 그럴 때는 2번처럼 쓰는 거고 시험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할 때는 즉 학생들이죠 공부를 할 때는 1번처럼 4를꼭써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디테일까지도 좀 챙겨야 한다는 뜻이고요 자 이번엔 왜 이렇게 동사에 많은 뜻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앞서 얘기한 거는 우리말로 번역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걸 조금 더 볼게요 I left my wallet 나는 내 지갑을 놓고 왔어 I left my room 그러면 나는 내 방을 놓고 왔어 어색하죠 나갔어 가 되겠죠 그리고 I left Korea 나는 한국을 나갔어도 괜찮지만 우리말로 하면 떠났어 가좀더 어울리고요 I left her 그러면 요 경우에 따라 두고 왔어 헤어졌어 방치했어 가될 수도 있고요 I left my business 그러면 내 일을 그만뒀어 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대상의 성격에 따라서 다양한 우리말로 표현하지만 결국 leave 자, left는 과거고 현재는 leave죠. leave는 뒤에 뭐가 오냐면 떠나지면서 남는 거가 다올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적절하게 우리말로 해석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leave는 뭘 두고 떠나는 행위에 다쓸수 있는 거였죠. 우리말로는 이렇게 작은 걸 놓고 오면 놓고 왔어 지만 큰걸 놓고 오면 놓고 왔다 라는 말보다는 떠났다 라는 말로 바꿔서 쓰거든요 그러면 놓고 온 거랑 떠난 거를 우리말로 받아들이면 다른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l 브 v e 는 이걸 다 그냥 한꺼번에 모아서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 l 브 v e 의 과거인 left를 보면 I left 그러면 나는 떠나는 행위를 했다가 되는 거고 I left Korea 그러면 한국을 떠났다고 해서요. leave 뒤에는 떠나면서 남겨지는 그 대상이 이렇게 동사 뒤에 따라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즉 leave는 여러 가지 뜻이 있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영어로는 한 뜻, 뭔가를 놓고 떠나는 모든 행위를 쓸수 있다라는 걸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확장해서 쓰시면 쉽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케이. Okay. 때로는 따라오는 말의 성격이 좀 다양할 수도 있어요. 완전히 뭐딱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 자, 앞으로 공부하게 될 예고를 미리 조금 하고 맞춰보도록 할게요. 이 상황을 볼게요. 이그 사람이 저스틴에게 차에 대해서 뭔가 얘기하고 있는 그림이죠. 자 그러면 이거를 먼저 우리가 배웠던 explain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He explained the car's performance.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지는 대상이 와야 되는 거고 만약에 inform 이라는 단어를 쓰면요 he informed Justin 하면서 요 설명을 듣는 대상이 와야 돼요 즉 explain도 설명하다, inform도 설명하다지만 뒤에 어떤 종류의 단어가 따라오는지는 다른 거죠. 즉 영어로는 이두 개의 뜻은 다른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아울러 뒤에 어떤 단어가 오는지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이 단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문을 조금 더 길게 만들어 보면 이렇게 만들어 볼수 있겠죠. He explained the car's performance to Justin. 그러니까 그는 그차 성능에 대해서 설명했다 하고 저스틴에게 하면 to Justin 하면서 to 구문을 붙여 주면 되는 거고요. He informed Justin. 그는 저스틴에게 정보를 주었다 하고요. 뭐에 대해서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 Of the car's performance 하면서 of를 사용한 구문을 붙여주면 되는 거였어요. 이런 식으로 동사의 뜻을 명확하게 알면 뒤에 어떤 단어가 따라오는지도 알수 있고 또그 뒤에 어떤 사를 붙여야 되는지까지도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런 단어도 있어요. 이게 이제 다음 영상의 예고거든요. He provides coffee. 그는 커피를 제공한다고도 쓸수 있고요. He provides his s t e f s 하면서요. 그 직원들에게 제공한다. 둘다 와요. 커피를 도쓸수 있고 누구에게도 쓸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He provides coffee to his staff 하면서 to를 붙여서 받는 대상을 쓸 수도 있는 거고 He provides his s t e f s with coffee 하면서 with을 붙이면서 제공되는 대상도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설명했냐면 다음 시간에 배울 거에 대한 예고라고 말씀드렸었죠. I gave the dog. 이건 무슨 뜻일까요? 나는 개에게 주었다 일까요? 나는 개를 주었다 일까요? 그냥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둘다 돼요. 이뭔 개소리야! 자,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형태의 동사들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다뤄 볼게요. 조금 주의를 요하니까 정리를 좀 해보는 거고요 문장 구조가 조금 어려워 보일 수도 있어요 이걸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재미있고 쉽게 설명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